반갑습니다. 50대 열정맘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에 미스터트롯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탄생시킨 7명의 가수들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 방송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스터트롯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것 같습니다. 그때 결승전을 지켜보면서 제게 감동과 눈물을 준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가수 장민우의 본명은 장호근으로 1977년 9월 11일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44살이고요. 아직 미혼입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던 미스터트롯. 늦은 나이에 입성한 장민우를 알고 싶다면 끝까지 봐주십시오. 장민우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외모로 연예인을 준비했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실력을 키운 그는 롯데 브레인껌, 나우누리, 타워레코드, 농심쌀로별등 다수의 CF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업에도 충실해서 당국대학교 학사, 당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과 석사까지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노래에도 소질이 있어 가수를 꿈꾸던 장민호는 1996년 연습생으로 시작, 1997년 남성 아이돌 4인즈 그룹 유비스 데뷔. 출중한 실력으로 메인 보컬을 맡았는데요. 당시 경쟁 아이돌인 에치오티, 잭스키스의 인기는 엄청났고 그 후발주자인 유비스는 가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속사의 구타 등으로 유비스는 해체되었습니다. 2012년 내생애 마지막 오디션에 출연하면서. 유비스 해체 당시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할 만큼 힘들었던 상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때 2년 넘게 수영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아줌마 회원들에게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가수의 꿈을 버릴 수 없던 장민호는 지인의 추천으로 2004년 바람이라는 남성 듀오 활동을 시작했으나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해체 또 한번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2007년 군입대, 2009년 전역 후 장민우는 나이 서른이 됩니다. 다시 찾아온 기회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 2011년 사랑의 누나, 2013년 남자는 말합니다, 2017년 장민호 드라마, 2017년 7번 국도, 2019년 남자는 말합니다 뉴버전, 장민우의 인기를 외무덕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장민호는 엄청난 노력으로 트루트계의 BTS 호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데뷔 18년 만인 2015년에 트루트 두 번이나 신인상을 받았고 미스터트롯에 도전한 22년차 가수 장민호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스터트롯의 현역부로 출전 새로운 도전과 결승 무대를 끝마칠 때까지 신사다운 매너와 상대방 배려하는 모습에 시청자를 감동시켰습니다 미스터 트롯 별승 무대에서 미스터 트롯 6위 진선미에 들지는 못했지만 제2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큰 인기를 얻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트로트가수 장민호가 꽃길만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